예, 안녕하십니까 현안 읽어주는 남자 박준입니다. 오랜만에 현안 읽어드리려고 왔습니다. 최근에 제가 2018년 12월 31일날 국회 운영위에서 했던 이야기 관련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아, 제가 과거에는 세평 아, 수집이 적법하다라고 했다가 대검의 판사 정보 수집 관련해서는 불법이라고 다 말을 바꿨다는 라 취지로 주장을 하고 나서부터인데요. 많은 언론들이 그 발언을 받아서 제가 마치 2년 전에 말을 바꾼 것처럼 내로 남부를 하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에서의 제 발언은 이런 취지였습니다. 먼저 제가 했던 이야기는 제 개인적 생각이 아니라 법원 판결을 근거한 로 것이고요. 그 법원 판결은 적법한 세평과 불법한 세평을 나누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얘기하는 합법적인 세평 수집은 세평을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적법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도 적법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운영위에서 문제가 됐던 사안은 인사권자가 인사 대상자를 상대로 세평을 수집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세평을 수집하는 방법이 미행이라든지 도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밝힌 기준에 따르면 문제가 없다 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대검의 판사에 대한 세평 수집은 그 당시 제가 얘기했던 케이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도청이나 미행에 의한 것이었다. 그래서 불법적인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검사 또는 대검은 판사에 대한 세평을 수집할 직무상 권한이 없습니다. 성검사라고 본인이 그 문서를 만들었다고 밝힌 검사의 반박글에 보면은 대검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같은 것들을 근거 규정으로 들고 있는데요. 수사정보기획관은 판사의 세평을 수집할 수 있다는 라 문구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인데요. 우리 헌법은 법관이 독립해서 오로지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만 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립해서 자신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만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외의 요소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려 했었다. 그것을 대검이라는 기관 차원에서 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권한 없는 자가 헌법에 독립하여 재판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법관에게 영향을 증거라든지 법리 외의 수단으로 미치려 했다. 그래서 이것은 위헌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최근의 보도 그리고 유상범 의원의 주장은 전혀 다른 케이스의 두 개를 가지고 마치 같은 것처럼 얘기하면서 제가 상황에 따라서 마치 말을 바꾼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 아님을 꼭 유념해서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